아... 한국 보내줘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 음, 호텔은 체크아웃을 했고 짐을 맡아주대요 그래서 짐을 맡긴 다음에 그 어제 동권시장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동권시장으로 우선 가고 있어다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뭘사려고 간다기보다는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현지 생활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서 동촌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국권시장은 완전 로컬 시장이에요.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살수 있을 만한 물건들은 많이 없어요. 상당한 짝퉁 물건도 팔기도 하고, 나름 구경하는 재미는 있네요.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품 같은 걸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러 오시는 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. 도원을 들어준다는 말이에요. 음. 나 무슨 도원을 들어야 되냐? 학교 음. 가원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바진광장 으로행하고 그냥 바진광장 보고 바로 어디알싸하 그냥? 그냥 못 들어가나? 우리가 호치민 교서 바로 안 들고 와요. 우리는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얼마 안 되고 없나? 음. 여기? 그러면은 이제 롯데마트 쪽으로 이동을 까 합니다. 롯데마트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타워도 올라가 볼 거거든요. 타워 올라갔다가 일단 롯데마트가 있는 그러면은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우 다리 아프지. 아 힘들다. 아 날씨만 좀 맑았으면은 잘보일 텐데 어, 이 정도면 되아쉽네아괜어그 어, 이게 점점 할게 없어졌어 아.. 한국 보내줘 이제 밤에 성 o t 성당은 어떤지 한번 보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안따르는 t 같 u r e if you're a German. I'm n okay. 시에 여는게 따로인가? 그래서 제가 예약한 에어서울은 11시부터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오래야 되지? 행에서 <뮤정> 내리자마자 공항버스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버스를 바로 타고 이제 그냥 동네까지 왔습니다 아, 어, 뭐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떠난 여행이다 보니까 아쉬움이나 이런 게좀 많이 남는 여행인 것 같은데 근데 하롱베이나 하노이 도시 분위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딱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베트남 사람들은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에서는뭐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노이는 도시는 크기는 한데 생각보다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루나 하루 반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서 투어를 한번더 다녀와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새 뭐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라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가보긴 할 텐데 어 오늘 이제 2019년 종료까지 오면 남지도 않았고 새해는 또 어느 날또 가봐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남 여행은 여기서 that